아, 굉장히 어렵네? 겨울, 겨울 안녕하세요. 태원석입니다. 마지막으로 시험 본 지가 언제세요? 시험이요? 네. 글쎄요. 수능? 수능이 19살에 보니까 12년 전 생각보다 아, 그만했습니다. 1 2년이었는놀랐어요 아... 놀리시는 거죠? 예. 시험을 시작해 볼게요. 네. 이 이름을 잘 써야 된다고요. 헷갈리지 않게. 어? 오늘 글씨가 잘 써졌어요. 이쁘게 써진 것 같아요. 음, 직장과 직업? 배우. 직장이 있나요, 제가? 아, 제가 또이 스토리지 컴퍼니. 어 이제 홍보팀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다 아, 저한테 컨펌이 떨어져야 이 컨텐츠 조금 지금 약간 조금 흐물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잘했어요 전 취미가 음동인것 같아요 신발 사이즈 이 요즘 스타일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좀정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나요? 요즘은 살짝 반업이 유행해서 280 할게요 SNS 인스타그램 제 아이디가 뭐죠? 원, 언더바 소재를 안 해드렸는데 콤플렉스? 저도 콤플렉스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불만이 없어요 저는 네 나의 매력 서윗이라고 쓰겠습니다 맞아요 서윗 아 스윗은 아니고 서윗 아 서윗 좋아하는 새 저는 사실 검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검정 좋아하는 숫자. 1. 어왜이 아, 뭔가 좋지 않나요? 1. 최고. 하나. 어, 음. 예 oh, yeah.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. 아, 정말 독보적인 배우였다. 독보다 음. 아, 아니요.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. 저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아직 해나갈 게 많기 때문에 요즘 또 특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일 이건 거의 뭐 실현불가능이 되는 거잖아요 마블? 마블에 가고 싶다 이 드라마 영화처럼 살고 싶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달콤한 인생에 이병헌 선배가 거기서 정말 멋있게 나오십니다 젠틀한 느낌으로 세고 싶다 뭐 거기서 일하시는 게비록 참... 어두운 쪽이긴 하지만 좌우명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방향이라도 돼요 자신에게 위로가 될수있는 말. 어. 잘하고 있어. <웃음> 잘하고 있어. <웃음> 넌 정말 좋은 배우야. 원소가 있잖아요. 그럼요. 한자각기요. 하나, 둘, 셋. 원소아, 넌 정말 좋은 배우야. 넌 정말 좋은 배우야. 넌 정말 좋은 배우야. <웃음> 자 다음 장. 네 배우. 아직도 닭가슴살 시리프를 계속하네요. 그럼요.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. 연기. 잘하고 싶어. 어려워. 연기 이거는 잘하고 싶으니까. 아, 굉장히 어렵네. 이거 진짜 어렵다. 겨울, 겨울, 팍! 짬뽕, 민초, 바다, 액션, 가심, 발라드, 부먹징거난 처먹. 아, 탕수육은, 난 부먹. 전화, 휴양지. 써? 와, 서브웨이도 맛있단 말이지. 하지만 서브웨이, 이게 조금 더 뭔가 헬스이 하거든요. 산책, 아이폰, 우정, 사랑 음..사랑! 사람. 이 사랑도 이해해 주는 게 진정한 오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관리! 전 자기관리는 약간 80점 아직 전 멀었어요 열정! 열정이라고 저는 항상 거의 뭐 full, f -u -l -l. f-u-l-l, full 마블 가려고 <웃음> 영어로 준비 중입니다 네. 깔끔! 아저 어, 굉장히 생각보다 깔끔합니다. 이 느낌과는 다르게 유머! 자, 전 유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저 유머는 한 40. 계획성! 전 계획은 굉장히 철저합니다. 계정표현! 어한 60%. 활동성! 활동성은 좀 만빵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 집에서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쉬어도 거의 뭐 스케줄 만들어서. 합니다. 오늘 검사를 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총 평가해본다요? 제 자신요. 이 음... 제가 알고 있는 나 그대로구나. 제가 이거 하는 게어뭐 여러분이. 보시기에 뭐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해봤는데 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 저희 스토리제이 컴퍼니 어 배우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운영하면서 운영진들이 많이 힘쓰고 있으니까 저희 재밌는컨텐츠 많이 올라올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컨텐츠 앞으로 더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好的。Okay. <laughs>